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저번 주에는 부산을 갔다가 저희 고향의 경상도 김천에 갔다가 올라와서 이렇게 음, 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려고 잠깐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얼마 전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한 가지 있었어요. 저가 인터뷰 요청이 와가지고 이번에 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어,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 요청이 온건 처음이어가지고 조금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어, 창업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월간 뭐 창업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잡지 겸 신문사인데 그곳에서 제 채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어, 근데 하기 전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게한 가지 있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음, 제가 여러 개의 수업을 하는데 왜 어, 이번에 부산 수업을 갔을 때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왜 학원을 뭐 학원을 차리거나 뭐 너의 클래스로 운영을 하지 않냐 라는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채널을 켰습니다. 일단 제가 어 사실 제 클래스로 제 다나 쌤이라고 하는 쇼핑몰 클래스를 오프라인으로도 열어도 되고 온라인으로도 열어도 되는데 음 그렇게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제가 귀찮은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만약에 강의를 이렇게 열게 되면. 오프라인 장소 섭외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마케팅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응대를 해줘야 되고, 뭔가 그리고 이 수강생분들이 왔을 때 제가 계속해서 후속 조치를 해주는 거에 대해 가지고 부담감을 많이 느낄 것 같아서 좀더 제가 즐겁고, 그 장, 그 강의에 좀더 올인을 할 수가 없고, 경영에 더 신경을 쓸것 같아서, 그렇게 따로 강의를 열지 않아가지고, 뭐, 야나두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카페24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이보스, 라든지 퇴사 학교라는 이런 곳에서 강의를 같이 콜라보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강의로 강의장으로 더 찾아오시는 거를 저는 더 추천을 하는데 어, 그 중에서 퇴사 학교 강의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언급을 안 해드린 것 같아서 강의에 대한 언급을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열었죠. 일단 퇴사학교에서 하고 있는 강의 내용은 어, 말에서 비춰졌다시피 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한 뭐 학교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보다는 좀더 나의 커리어에 좀더 도움이 될수 있는 뭐 회사를 다니면서 쇼핑몰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은 그런 약간 지식의 욕구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 오시는 분들이 어 저는 굉장히 좀 즐거운 게 회사를 다니시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어느 파트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한 어느 중에 오타쿠 기질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오시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웹툰 작가님도 오셨던 적도 있고 얼마 전에는 뭐 프로그래머 분이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시기도 했었고 그리고 어떤 분은 음, 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아니면 아이 퇴사를 이미 하시고 나셔가지고 쇼핑몰 창업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쇼핑몰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데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다 다르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아이용품을 판매를 하고 싶다 내가 아이를 키워 보니까 이 아이한테 좀더 좋은 상품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싶어요 그 방법이 뭐죠 라고 해서 브랜드를 개발하실 분 분들도 많이 오시고 어, 저는 아직은 흥미있는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쇼핑하는거 되게 즐거워해요 근데 괜찮은 상품 어떤게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다양한 계층에 있으신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굉장히 어, 짧지만 침도 있는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 제가 하는 내용은 총 2시간 반의 수업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2시간 반 동안 어 2시간 반 동안 사일을 만납니다 매주 월요일에 지금은 날짜가 잡혀져 있는데 뭐 향후에는 바뀔 수도 있겠죠 음 매주 화요일 7시 반부터 10시까지 수업을 하는데 이때 수업을 하면서 첫째 날에는 어 스마트스토어라든지 카페24라든지 쇼핑몰 플랫폼에 대한 전체적인 마켓 트렌드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스마트스토어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날에 스마트스토어 창업을 하시고 아이디를 만들어서 오시라는 걸 과제로 내드리고요. 두 번째로 하는 내용은 두 번째 날에는 좋은 상품을 찾는 방법들을 키워드 조사표를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어 가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흥미가 있고 내가 어 어떤 카테고리에서 어떤 상품들이 인기가 있는지 그 해당하는 타겟을 잡아서 또는 카테고리를 잡아가지고 어떤 키워드들이 인기가 있고 그 경쟁사는 얼마나 상품 을 판매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는 어이 시대의 온라인 마켓에서 통하는 상품을 찾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고 세 번째는 소. 어 소싱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뭐 중국 이라든지 한국 이라든지 도매 사이트 라든지 이런 것들 안내해 드리고 오프라인 시장까지도 안내를 해드리면서 원하는 상품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적인 론 부분들을 안내를 해드리죠. 그리고 어, 세 번째 수업 때에는 그 찾아온 상품을 이용을 해가지고 상품 등록을 하실 수 있는 실습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 제가 제공하는 상품을 등록을 해보시고 그 상품의 노출 위치가 어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상품을 등록할 때 주의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그날에 내드리는 과제로 해가지고 음, 둘째는 날에 내드리는 과제는 여러분들이 좋은 상품을 찾았다면 그 상품들을 키워드 조사표로 작성을 해오고 셋째 날에 숙제로 내드리는 거는 찾아온 이 아이템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실습하는 내용을 배웠으니까 사, 어, 상품 등록을 실제로 내가 찾은 상품으로 해오는 걸 숙제로 내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등록해가지고 오신 상품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떤 식으로 좀더 상품을 등록을 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마켓을 운영을 해야 되는지를 오신 수강생분들 모두 거를 한번 같이 서로 돌볼 수 있는 좀더 좀 보살필 수 있는 강의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쇼핑몰 수업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고 실제로 내가 상품을 판매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등록을 해온 다음에 컨설팅, 코칭까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수업들 보다는 퇴사학교의 종합반 쇼핑몰 강의에서 좀더 여러분들의 쇼핑몰 창업을 더 많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들, 뭐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드리지 못하는 부분들도 그 퇴사학교 수업 안에서 많이 코칭을 해드리고 약간 대담의 형태로 수업이 또 진행이 되고 소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업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단톡방이 개설이 되는데 이 단톡방에서는 계속해서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어져 가고 전체 단톡방이 있어서 지금 한100 여분이 가입이 되어 있는 저희 단톡방, 전체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정보 공유라든지 스터디라든지를 같이 스스로 이렇게 찾아서 공부하시면서 를 저도 옆에서 많이 도와드리고 어,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질의응답을 받아주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뭐 평생의 AS 같은 그런 개념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퇴사학교에 오시게 되면 아무래도 제가 어 단타적으로 하루만 하고 끝나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한달 내도록 여러분들을 코칭을 해드리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게 다나쌤과 함께 이야기를 할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쇼핑몰 창업하시는 부분이 처음부터 뭔가 막막한 부분이 좀더 많으시거나 아니시면 어떤 상품을 뭐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되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히시거나 아니시면 브랜드를 개발할 예정이 있으시거나 하신다면 오셔가지고 쇼핑몰 창업을 퇴사학교에서 같이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온라인으로도 여러분들게 많은 정보들을 올려드리지만 어, 오프라인으로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 조금 더 다양한 내용들 좀더 저의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스토리들을 좀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프라인으로도 많이 만나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퇴사 학교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있고 카페이십4도 있고 아이보스도 있고 뭐 야나도도 있으니까 다양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